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다 헤어진 경우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반드시 후폭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후폭풍이 오면 상대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랑이 아니라 단지 즐기려고 관계를 유지했다면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후폭풍이 상대에 대한 미련이나 그리움 어떤 후회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감정인 것을 전제했을 때 후폭풍이 온 남자가 전 여친에게 돌아가는 후폭풍이 온 여자가 전 남친에게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대가 후폭풍이 올까요? 하고 제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은요 제가 그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혹은 전 여자친구가 님에 대해서 후폭풍이 올까요? 라고 말이죠. 사랑을 하다가 헤어진 경우라고 해도 후폭풍의 크기나 시기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후폭풍의 시기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크기는 중요하다고 할수 있거든요. 남녀가 서로를 사랑했는데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 후폭풍은 분명히 있겠죠. 이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는데요 남자는 을이었고요 여자가 갑이었어요 그렇다면 남자는 아마도 여자에게 맞추는데 익숙해져 있겠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좀 힘겹더라도 여자에게 맞추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남자의 그 헌신과 노력을 잘 알아주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계속 받는 사랑이 기분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남자가 간혹 어떤 실수를 하게 됐을 때그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남자에게도 거침없이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가 어느 순간 한계를 느껴서 이별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여자는 그동안의 갑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이별 통보를 했을 때 쿨하게 받아들여줄 수 있어요 그러자고, 알겠다고, 혹은 덧붙여서 내가 알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자고 하긴 했는데 너는 날 잡지는 않니? 나한테 한번 매달리지는 않아?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어찌어찌해서 이별을 하게 됐어요. 이별을 한 여자는요, 그동안 자기가 갑이었던 이유 때문에 남자가 나도 여자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남자가 주는 것은 좋아했는데 자기는 정작 뭔가를 준 거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별한 직후부터 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했지만 또 어떤 시점부터는 후폭풍이 밀려들 수도 있지만 여자에게 지쳐서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이 남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자신이 여자에게 대했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때가 그립기는 한데 그때로 돌아가기는 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별한 직후의 여자는요. 그동안 남자가 자기에게 했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자기가 언제든지 남자를 잡으면 남자에게 요청을 하면 남자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냉담한 남자의 반응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물론 놔두면 요 남자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어느 순간이 되도요 남자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후폭풍이라는 것은 요 어, 크게 혹은 작게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잡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잡힐 마음이 있어지려면 그 후폭풍에 휘말려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기려면요 두 사람이 과거에 연애하던 그 시기에 내가 상대방에게 준 사랑이 많아서 그래서 내 상대방이 받았던 사랑이 많아서 그게 그리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즉 연애하는 동안에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뿌려놨어야 그 싹이 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밭에서 뭔가 나기를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갑은 요 상대방에게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 나서도 요 상대방이 자꾸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거거든요. 그건 상대방이 나와 연애하는 동안에 내 마음의 밭에 엄청나게 많은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 싹이 이별한 후에 트기 시작하는 거겠죠. 물론 상대도 요 나를 사랑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와 사귀는 동안에 나는 상대의 밭에 씨를 뿌린 적은 없고요. 항상 걷어들이기만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이별 후에 나처럼 싹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이별 후에 내 상대가 후폭풍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가 나에게 돌아올 마음이 생기려면 그가 나를 간절히 원하게 되려면 내가 적어도 연애할 동안에 상대방의 마음에 많은 것을 뿌려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늘받기만 했고요. 상대 때문에 즐겁기만 했어요. 그런데 상대는요. 나 때문에 힘들기만 했고요. 지겹기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나는 이게 희망적인 것 같죠. 그런데 내 상대방의 마음의 밭에 가보면 거기는 아무것도 나고 있지 않거든요. 내 상대는요. 그 밭을 바라보면서 이 밭에 농사를 지었더니 어을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밭을 찾아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제가 저에게 후폭풍이 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그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기는 했었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후폭풍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후폭풍이 왔을 때 내가 잘 잡으면 되겠지 라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는 거라면 어쩌면 그건 내 손을 이미 떠난 일에 대한 방법 모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 상대가 후폭풍을 겪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한테 올지 안 올지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판단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내 상대의 마음에 충분한 씨앗을 못 뿌려서 그렇게 늦어버린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 중이라면 너무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갑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너무 뿌듯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갑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가 즐겁다는 이야기는요 내 상대가 그만큼 즐겁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라도 내가 을이 되어 보려고 이제라도 내가 내 상대방에게 먼저 더 맞춰보려고 노력한다면 이별할 확률도 훨씬 줄어들고요 혹시 헤어지더라도 적어도 씨앗은 뿌려놓은 게 되니까 상대가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건 무리는 아니겠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놓치고 나서 그가 지나가고 나서 그가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조바심으로 살지 마시고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상대의 마음속에 내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